생의 서명상 오늘의 주제입니다. 생 한글자로 말하자면 생입니다. 생 아, 여러분은 미생인가요? 미생이란 말드라마 있었죠? 제가 바둑을 참 좋아하는데 바둑드라마이지만 트레비가 가당시 없어서 못 봤습니다. 미생. 살지 못한 것을 아직 살지 못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하죠. 완전히 살면 은 완생이라고 합니다. 완생. 완전히 살았다. 즉두 집이 남아 완전히 산 거예요. 혼자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둘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생에서의 명상. 생은 무슨 생 짤까요? 날 생이죠. 나다. 또막난 것이기 때문에 날 것이란 뜻도 있어요. 날 것, 날 것이기 때문에 싱싱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런 싱싱하게 나온 것, 어떤 드러난 것 이런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렇죠? 네, 삶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 중생할 때 인간, 꼭 인간만이 생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출생이란 말도 있네요. 어, 생 자가 들어가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출색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미 부여를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이 출자는 자이것이 발자국을 뜻합니다 발자국이 어디 발이 즉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이 구멍 같은 이 페인고 속에서 쑥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날 출자입니다 옛날 모양이죠 쑥 들어간 뭐 어디에서 발자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이 나온 것인데 이 생자는 또 옛날 모양이 어땠나 볼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것만 모아 볼게요 땅 위에 뭐가 풀이 쑥쑥쑥 쑥, 쑥. 또는 이게 뭐 에너지인지 모르지만 쑥쑥쑥 쑥, 쑥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음, 역시 땅 위에 초목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약간 가장 오래된 모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 뭐 흑토 자니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역시 땅에서 무엇이 나온다 즉 여기서 땅에서라고 표현했어요 땅에서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즉 땅은 뭡니까 물질계에요 물질계 현상계 물질계 물질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린 드러났다 라고 말해요. 드러났다. 천지를 얘기할 때 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지가 토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드러난 걸 뜻해요. 천은 드러나지 않은 생명력을 뜻하죠. 간단한 거예요. 생은 드러난 것입니다. 산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뭐 산은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어, 그리고 드러나기만 했느냐?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죠? 하나같이 네, 위로 위로 위로 상승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드러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생을 느끼면서 싱싱한 명상을 해봅시다. 숨을 쉬어봅니다. 깊이 들이실때이 생을 마시고 내실때이 생을 내쉬어주고 당신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왜 드러났습니까? 이 물질계,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뭘 하려고 생하셨나요? 네. 그걸 알아야 잘하죠 드러나기만 하려고 온건 아니겠죠? 네, 잘하려고 온 것이죠 드러나서 자라야죠. 확장되어야죠. 자라지 않을 거면 생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당신의 꽃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장미꽃처럼 백합꽃처럼다 다르죠. 꽃이라 할지라도 맨드라미처럼 수국처럼, 라일락처럼 어떤 꽃을 피우실 겁니까? 밥은 없겠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죠. 원하는 칼라, 원하는 향기. 그리고 이 꽃이 다했을때 당신은 어떤 열매를 이 세상에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떤 열매. 그렇다면 이번 생에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겠죠. 그냥 오직 살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생이 살을 피해서 근근히 살자는 게 그런 게 생인가요? 그런 걸 미생이라고 하죠 바로 생. 우리 미생하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완생하려고 왔잖아요 떨밀려서 어쩌다 보니 태어나 있고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것이 생인가? 그럴리가요 전번 시간에 리자 했었죠? 그럴리가 그런 이치가 아니죠 우리 삶은 자숨 쉬면서 느껴보세요 당신의 생을 깊이 숨 쉬며 사유하는 동안에 뿌연 황토물들이 가라앉아요 감정의 황토 습관의 황토물이 가라앉으면서 비로소 맑아지는 내 의식의 물 거기에 내 생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느껴지죠. 아, 나는 이런 향기가 있었구나. 바쁠 땐못 느끼는 것이죠. 감정에 사로잡혀 반응하고 있을 때는 못 느끼죠. 나의 향기를, 이 생명의 향기를, 이 날것의 싱싱한 냄새를, 그 퍼덕거림을. 그리고 만져지죠. 내 생의 느낌이 만져져요. 내가 무엇인지, 나의 진동, 나의 파동이 우주의 진동과 하나로 운명하며 섞이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 생이 모든 전체 생의 한 물방울임이 느껴지죠. 얼마나 장엄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생, 내 생은 진실로 웅장한 것이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작심하고 우린 이곳에 생했죠. 그렇게 생생한 생을 살아가시기. 생생한 생 네,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의 생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완생하였다 더 이상 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그래. 완생의 싱싱한 힘 느껴지시나요?